1차 사고 후 도로에서 9호 중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차량 탑승 중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99-5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해자 을은 본고 차량 이하 차량 1. 조수석에 피보험자인 동건녀 갑을 탑승시키고 수원으로 가던 중 앞서 진행하던 화물트럭 이하 차량이 후미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1차 사고로 의식을 잃은 갑에 대하여 을은 3차로에 정차된 차량 1의 우측 앞바퀴 옆에 눕히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차량 2의 운전자는 119 구급대에 신고 후 사고 현장에서 20m가량 후방 갓길에 서서 후속사고 방지를 위해 후레시를 흔들고 있었으며 1차 사고 후 20여분 지난 6시경 3차로를 주행하던 화물트럭 이하 차량 3 3차로에 있던 차량 1 및 갑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차량이 를 충격하여 옆에 눕혀져 있던 갑을 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끝내 갑은 사망하였습니다. 우연의 판단 첫 번째 쟁점 1차 사고 시 사망 여부 1차 사고 후 갑이 살아 있었음을 의리 진술하였고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시간을 2차 사고 발생 시점인 6시로 직접 사인을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즉사로 추정하였습니다. 검찰은 갑이 1차 사고로 기절한 후 2차 사고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1차 사고로 갑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나 갑이 1차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1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쟁점, 직접적인 원인의 해석 보험금 지급 사유의 차량 탑승 중교통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의 의미에 대해서는 평균적 소비자의 합리적인 이해 가능성 및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 원인의 의미는 재해가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주요한 원인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결과에 경미하지에 아니한 상당하거나 강력할 정도의 원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이 사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망과 1차 사고와의 상당인 과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2차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차량 탑승 중교통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해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쟁점. 사망과 일차 사고와의 인과관계. 경험칙에 비추어 어떤 사실이 어떠한 결과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정에 있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상당 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갑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119, 9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고속도로 3차로 상에서 구호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되고 2차 사고가 동이 완전히 트기 전, 즉 가해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있는 겨울철에 발생한 점, 사고 장소가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였던 사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차량 3 운전자가 고속도로 3차로상 선행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기 그리 용이한 상태라고 볼수 없으므로 후속 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도 갑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음을 보통인의 일반 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2차 사고로 인한 갑의 사망과 1차 사고는 상당한 인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이유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관계에 과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갑의 사망과 1차 사고는 상당인관계가 과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위의사항과 같이 1차 사고로 도로상 정차 후 차량에서 벗어날 피난중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원투와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가 모두 보상된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